맞아. 스피디하게 가볼게요. 호그 테스트! 내 안에 숨어있는 음... 호구 성향 지수 검사. 호구 테스트! 네, 해보겠습니다. 호구 테스트. 나는 호그는 아닌데 굉장히... 어? 정도,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? 정확히 언제 살 건지 말로 약속을 받아놓는 각서를 받아놓는다고요? 이렇게까지 못하죠? 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嘿<笑> God, p l 이건 두 번이나, 이거두 번이나 한게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, 이게 테스트가 필요